Red Grip f o 뭔가 문제야, say something. 이가 겁나 싸.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? 왜 e d 재미없어. 아, 그거 나도 마찬가지. 재미보라같은 o 그 반대로 붙어 스켜 아무 노래나 있다 쳐.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. 아무렇게나 춤춰. When I'm speaking time, I'm on every day. Give it up, I'm on t h o night, I'm on e d